오늘덧 네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수대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마음 흐뭇해지는 소식을 준비했답니다. 같이 보시죠! 영국 BBC 마이크로비트 교육재단의 위어비트 챌린지를 하시나요? 전 세계 50여개 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만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만드는 챌린지인데요. 스마일 게이트 피처랩에서 개최한 마이크로비트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국내 최초로 두리어비트 챌린지 수상팀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충암중학교 학생들은 이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 창의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피처랩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스마일 게이트의 뉴스레터와 유튜브 구독 부탁드려요.